어이구야.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레이더의 요거 스쿠터 허에서 주문한 핸들바가 도착을 해서 핸들바 커팅하러 왔습니다. 여기 새거 어피니티, 어피니티라고 미국에서 만든. 핸들바인데 요거 제 키에 맞춰가지고 자르려고 왔어요. 이 동네에서 자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블레이더에서 커팅하고 그다음에 그립까지 끼우고 그렇게 하고 가려고요. 이 핸들바를 새로 구입을 해서 자르려고 하는데 왜 핸들바를 자르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선 제 키에 맞지가 않아요. 이새 핸들바는. 되게 길이가 긴 거라서 그래서 제 키에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스쿠터 살때 높이는 얼마 되는 거를 구입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정말 매일같이 한 명씩 이렇게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오는 높이로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 핸들바는 가장 그냥 평균적으로 자기 키, 자기 키에서 허리띠 높이 있잖아요 허리띠 허리 네, 여기 골반이 있는데 허리띠가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골반 정도 높이 오는 높이로 된 스쿠터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들바가 이렇게 스쿠터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높이가 허리띠 아래로 오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위로 가면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 탔을 때 편하게 손이 적당히 이렇게 구부러질 정도의 높이가 보통 허리띠 부분이고요 이보다 뭐 낮은 건 상관없어요 단지 이제 너무 낮으면 허리가 이제 수그러져서 조금 탈때 힘들긴 하지만 대신 핸들바가 짧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핸들바가 지금 제 스쿠터 세팅이 딱 저한테 맞게 이렇게 커팅을 한 건데 이 핸들바가 낮으면 스쿠터를 많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팔이 움직이는 각도가 이 정도 되죠 지금 이렇게 딱 들어도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그냥 교진이가 스폰 받는 이 스쿠터는 제거보다한이 정도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2인치 2인치 넘게 한 5cm 정도 높은데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들었을 때 올라가는 게 팔이 굽어지는 게 벌써 달라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팔이 이렇게 뻗어 있죠 뻗어 있으니까 여기서 올리면 요만큼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똑같이 요거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네, 더 많이 들려요 이게 제가 일부러 더든게 아니라 들리는 것 자체가 가각도 지금 팔 각도가 거의 비슷한데 높이가 달라요 올라오는 높이 자체가 더 높은 발을 쓰는 사람들은 딱 맞는 것 보다 더 높은 발을 쓰는 사람은 더 많이 끌어 올려야 돼요 기술을 할때 길기 때문에 이 길이가 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똑같은 기술을 하더라도 더 높이 세게 들어줘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들죠 그러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는 자기 허리띠 정도 오는 높이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핸들바가 너무 높으면 안 좋은게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커요 지금 저한테 딱 맞는 제스쿠터 높이는 어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져서 만약에 이렇게 핸들바를 놓치더라도 여기 부딪힐 뻔한 이 간격 이 간격 자체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어서 놓치면서 피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똑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딱 넘어져도 바가 높으면 빨리 얼굴이나 턱 쪽에 닿겠죠 그만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바는 조금 위험합니다 특히나 초보 어린 친구들 보면 은 스쿠터 사가지고 이제 키가 자라면서 핸들바를 바꿔줘야 되는데 오래 쓰려고 그냥 커팅을 안하고 계속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보면 근데 어, 페이스북 그룹 같은데 보면 다치는 친구들이 가끔 영상을 올려요 어, 그런거 보면 핸들바는 꼭 자기 몸에 맞도록 세팅을 해서 허리띠 정도까지 오는 핸들바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진이가 오면 제 핸들바를 맞춰서 커팅을 해볼게요 교진이가 한번 인트로 왔으니까 인트로, 인트로 아까, 인트로, 아까 인트로 찍었는데 인 깐지 오래되고 아쉽네요 내가 안 내. 교진이가 왔으니까 전문가한테 바 커팅을 어, 블레이더에서 바 커팅할 때는 비용을 받아요 얼마죠? 달라요 재질마다 재질마다, 재질마다. 재질마다. 그러면 네. 기본 알루미늄 바는? 알류랑 크로몰린 5천원 알류랑 크로몰린 크로몬리, 살상물크로몰리는 5천원 그 다음에 티타늄은? 만원 만원 63이에요 지금 64로 잘라 주세요. 전에 쓰던 바가 63인데 살짝 1cm 높게 1cm만 높게 64로 자르겠습니다. 되셨지? 딱 70이니까 6cm를 커팅하면 되겠네. 그렇지? 는똑같 네, 응. 아니지. 폭 저것도 맞춰야지. 아, 똑같지. 아, 어, 이거 하니까 바이 폭도 보통 어깨 너비 정도? 넓이로 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바스핀 할때좀 쉽게 돌아갑니다 6cm 5cm 차이 양쪽 2.5cm 2.5cm 어..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구나 음, 여기서 보여주는 게 얘가 포즈바거든요? 두께보이까 그렇지 맞아 똑같은 크롬몰리래도 두께가 음. 그리 예프로토바, 어필크바 엄청난 차이네 아무튼 이래서, 이래서 블레이더에서 커팅비를 받는 겁니다 이거 어. 그냥 일반 자전거 가게나 무슨 철물 공업사 이런데 가면 만원씩은 무조건 받아요 이거 우리 쳤어요 조심해야돼 커팅을 하고 이제 제 핸들바에는 핸들그립 네이티브꺼 이렇게 해서 네. 어피니티 바를 파팅을 해서 딱 맞췄습니다 보니까 교진이도 얼추 골반, 정, 골반 정도 오네 골반 밑에 아. 그러네. 올랐으니까 그 정도 오네 교진이가 나보다 조금 더 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를 딱 자기 키에 맞춰서 골반 아래쪽으로 오게 이렇게 맞춰서 타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해요 그러면 더 이상 바 높이 또는 스쿠터 높이 얼마예요? 이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